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얼굴을 딱볼때 가장 먼저 인식이 되는 부분이 그 얼굴 가로 길이 얼굴 세로 길이 즉저 사람이 얼굴이 긴지 얼굴이 널적한지 이 얼굴형을 보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긴 얼굴에 대해서 질문 주신 사례를 통해 긴 얼굴의 세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긴 얼굴인데 이마가 넓은 것도 아니고 주걱턱도 아니고 인중도 긴게 아닌데 얼굴이 길어 보입니다 얼굴에서 어디가 문제일까 궁금해서 강남의 성형외과 두세 군데를 가보았는데요 얼굴 비율이 1대1대1 이라고 도대체 어디가 긴줄 모르겠대요 턱이 큰 것도 아니고 주걱턱은 아니라고요 제가 코가 약간 길긴 한데 매부리가, 매부리가 있거나 하진 않아요 코끝 성형을 하면 좀 나아질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코끝하고 인중을 같이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인중은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중은 손안 대도 될것 같고 다른 성형외과에서는 1대1대1 비율이라 턱이 길거나 하면 턱을 줄이거나 할 텐데, 어디를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얼굴형을 볼 때, 특별히 뭐 얼굴을 이렇게 자로 재보지 않아도 왼쪽이 긴 얼굴, 오른쪽이 약간 넓, 넓은 얼굴로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는 인체 계측학적으로 파란색의 그 얼굴 가로 길이를 1로 보았을 때 빨간색의 얼굴 세로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1대 1.5 정도가 되면 긴 얼굴 1대 1.4 정도면 갸름한 혹은 계란형 얼굴 1대 1.3 혹은 그 이하가 되면 옆으로 넓은 얼굴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때 얼굴 길이를 재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줄자로 재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기구를 이용하여 재는 것인데, 이는 지구 주름은, 지구 이 지름은 1만 2천 킬로미터인데 지구 둘레의 반은, 반은 2만 킬로미터인것 같은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얼굴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재는 것은 지구 지름을 재는 거지 이 둘레를 재는 게 아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얼굴 길이 재는 법 이라는 동영상에 자세히 설명드려 놓았으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두 분의 여성의 얼굴을 그 얼굴 비율을 한번 보겠는데요 그 요리 요리 재고 저리 재보지 않더라도 고 왼쪽은 주옥 턱형 긴 얼굴 오른쪽은 코가 긴 얼굴이라고 이렇게 직감적으로 우리가 딱 보면 그 판단이 됩니다만 이렇게 얼굴을 상중하, 상분하를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이때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엥? 이거 어디가 긴 거야? <웃음> 제대로 분석을 해보려고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보니까 도리어 더 모르겠네 이런 기분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자면 왼쪽과 오른쪽이 코가 길면서 인중이 짧은 건 알겠는데 어떤 비율이 틀린 걸까? 이렇게 했을 때이 3등분 선을 그어보면 오른쪽은 상중하 얼굴 비율이 골고루 긴 1대 1대, 1대 1 얼굴인데 반하여 왼쪽 얼굴은 1대 1대 0.8의 얼굴이구나 즉콕구멍에서부터턱 끝까지의 하관이 작은 얼굴이구나 하고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관에 대해 다시 분석해 보면 두분 모두 하관이 작거나 갸름한 듯 한데 다른 느낌인 이유는 왼쪽은 상중하 얼굴 비율이 1대1대 0.8인 반면 오른쪽은 의외로 1대1대 1대 1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이상적인 얼굴 비율이라는 1대1대 0.8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얼굴이 갸름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1대1대 1대 1이라는 평균적인 비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얼굴 비율 분석을 해보려 하는데요 그냥 언뜻 보기에는 왼쪽이 정상적인 비율 같게 느껴지고 오른쪽이 뭔가 긴 얼굴 같은데요 이를 3분할 해보면 오른쪽이 1대1대1 같고 왼쪽이 1대1대1.2 같은 비율이 안 맞는 얼굴인 듯 싶습니다만 그 분할 구획선을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중안부 비율을 부각되게 그어보면 역시 왼쪽이 갸름한 얼굴 오른쪽이 긴 얼굴 특히 중안부 긴 얼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얼굴 3등분이 1대1대1이었던 이 얼굴을 그냥 맨 얼굴로 보게 되면 왼쪽은 주걱턱형의 예쁜 얼굴 오른쪽은 코가 긴 얼굴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3등분 분석 이외에 뭐코옆 꺼짐 이라든가 치아 구조라든가 인중 각도 라든가 하는 그런 복합적인 분석이 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그뇌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얼굴을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이를 단순히 1대1대 1대 1이라는 분석 기법만 사용하게 되면 어? 내 얼굴이 어디가 긴 거지? 하고 갑자기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유형의 그긴 얼굴에서 각기 다른 상중하 3등분 비율이 나오는 것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 5천만 명 전세계 70억 명의 이 얼굴이 다 다른데 이한 가지 기준 뭐 3등분할 뭐 이런 한 가지 기준으로 진단하려 한다면 그얼굴의그 진단이 자칫 미궁에 빠져 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그때 그 다른 진단 방법을 그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긴 얼굴에는 크게 그세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요 첫째로 아래턱이 이렇게 돌출되고 아래로 나온 긴 주걱턱. 두 번째로는 그 얼굴이 길면서 코가 길게 되는 그 일명 말상형 얼굴, 그 마면이라 그러죠. 말상형 얼굴. 또세 번째로는 코 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이 하관이 긴 얼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나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하나하나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